안녕하세요 누구나 즐기는 프로암게임 언제나 즐기는 프로암게임 벌시스 골프입니다 오늘은 벌시스 골프 프로암게임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암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암 이용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메인 중앙 지금 바로가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사이트 중앙 프로암 이용권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게임에 대한 자세한 상세 설명을 읽어보신 후 옵션에서 게임 모드를 선택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자 정보의 본명, 거주지 실제 이용하는 연락처와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배송지 정보는 주문자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수단 선택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매칭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매칭 신청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칭 신청서에 본인의 본명과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매칭 신청서는 골프장 부킹을 완료한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부킹일자, 즉 경기일망일자는 현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이용권 구매시 선택한 게임 모드와 같은 게임 모드를 선택합니다. 부킹한 경기장, 즉 골프장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합니다. 함께 게임을 할 동반자 두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두 동반자 역시 같은 게임 모드의 이용권을 구매한 상태여야 하며 동반자의 전화번호는 이용권 구매 당시의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매칭 신청서는 멤버 3명 중 대표자 한분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누구나 즐기는 프로안게임 언제나 즐기는 프로안게임 벌시스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